겨우 들어갔네요.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참고를 드리는데 강남 두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 참고를 드리는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나 중원 중원 나갔던 명백이원 나갔던 명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독일, 독일 들어갔던 록비나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흥부비가 흥보 재비. 들어온다, 헤이.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 제비가 들어온다. 보채 보채비가 들어온다 학공 보채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퐁통까지가 져서 부진 다리가 퐁통지가 장수호령을 허되 하나둘 제비장수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좋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좋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좋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좋노. 공통 가지가 전노, 공통 가지가 전노. 흥보세비 여짜오대 하나둘, 흥보세비 여짜오대 소조가 하나둘. 소조 그냥 시작 소조가 아르리다 아레리다 해갖고 그 다음 장단 에서 셋째 박까지 간 거예요 다가 총 여섯 박을 했어요 하나 둘 소조가 아르리다 소조가 아르리다 이렇게 갔어요 하나 하나 둘 소조가 아르리다 조 선을 나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중수 불기라야뚝 떨어져 소중수 불기라야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이번에 다리가 찰칵 이번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이죽께가 열하나 열두례에요. 거그죽게 되었는디 시다거그죽게 되었는디 어진 흥부씨를 <웃음> 만나 어진 흥부씨를 <웃음> 만나 죽을 목숨이 죽을 목숨이 세 번째 빡이에요 만나에서 많이 첫 번째 빡이에요 어진 흥부씨를 죽을 목숨이 시작 어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아홉 번째 박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시작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음. 일곱 번째 박 시작 은혜를 갚소리까 내 통초가 오첫 번째 박 시작 제발 턱내 통초가 오 제발 하고 한박한박 쉬고 제발 턱내 통초가 오네 번째 박에 턱이 나오면 돼. 시작 제발 턱내 통초가 오 그렇게 좀 흥고재비가 드러나 시작 제비가 들어온다. 큰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통통하지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통통하지가져서, 전동 컬리가 들어온다. 제장수 호령을 허대 하나 둘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 졌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 졌노, 졌노. 흥부제비어짜오대 하나 둘흥부제비어짜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수존수 불길하야뚝 떨어져 해번의 다리가 찰칵 풀어져 해번의 다리가 찰칵 풀어져, 풀어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거기 죽게 되었는디 어진 흥부시를 만나 어진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그녀를 값소리까 어찌하면은 그녀를 값소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제발 덕분에 통초고 그러죠. 겨셔 <웃음>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죠, 뭐, 뭐 흥타령 한개 배울까? 네.